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4일 오전 11시에 제 2의 나라 미디어 쇼케이스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간중간 인게임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5가지 캐릭터의 자세한 모습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캐릭터는 한손검을 이용해서 날렵한 공격을 펼친 소드맨입니다 전투에서는 공격과 방어 능력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는데요.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마력을 이용해서 스피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위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션 감각이 뛰어난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표정과 동작에는 차가움과 우아함 그리고 이제 화려함까지 갖춘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니 스피어를 휘두르는 이러한 전투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프를 사용하는 원거리 특화 캐릭터인 엔지니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기계장치에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는 제2의 나라에서도 강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변해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각종 기계장치와 라이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요 다방면에서 눈에 띄게 활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캐릭터 로그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이 친구는 제2의 나라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모험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저 장난기 많은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전투에 들어가면 재빨리 몸놀림으로 상대에게 예리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해머를 들고 싸움터를 누비는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커다란 덩치랑 이제 호탕한 성격을 가진 디스트로이어는 가끔씩 실없어 보일 때는 있지만 누구보다 정의감 넘치고 친구들을 아끼는 멋진 동료입니다. 저돌적으로 달려가서 강력한 한방을 날리거나 동료들의 강력한 방패를 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는 믿음직한 전사형 캐릭터입니다. 이처럼 각 캐릭터들의 전투 성향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액션에서도 개성을 살리고자 노력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션과 코스춤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투 부분 관련입니다. 플레... 먼저 캐릭터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본 스킬 외에 플레이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스페셜 스킬 장착에 따라서 팀원의 전투를 도와주는 지원자와 탱커가 될 수도 있고요. 강한 공격 스킬로 적에게 피해를 주는 딜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제2의 나라에서는 총 3개의 무기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속성과 특성을 가진 무기를 상황에 맞게 장착해서 본인이 사용한 스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험을 함께하는 동료인 이마젠 역시 전투 양상을 바꾸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십여종의 이마젠은 각자 고유한 속성과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구상하는 전투의 스타일을 더욱 다양하고 깊이있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유저간에 거래도 가능해 보이고요 어, 냄비 합성이 아이템 합성일지 아니면 거래 가능한 아이템으로 어, 합성을 해주는 건지 이 부분은 게임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킹덤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쇼케이스에서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PVP 컨텐츠만 있을 줄 알았는데 킹덤 디펜스는 PVE 컨텐츠였네요 그리고 다른 유저의 킹덤에 직접 쳐들어가서 정면으로 힘을 겨루는 킹덤 침공전에서는 상황에 맞게 공격과 방어가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여러 스팟을 점령해야 되는 유물전장에서는 킹덤의 힘과 전략 그리고 협동심이 최대한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킹덤 전투 콘텐츠에서는 울타리와 버프 그리고 폭탄과 같은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과 변수를 고민하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킹덤 콘텐츠의 핵심인 킹덤 수도 획득은 정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별 칭호와 코스튬 물론이고 서버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테스트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건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서버 정책 선택이라는 항목입니다 어, 수도니깐 어떤 상점을 이용할 때 세금을 추가한다던가 뭐 그런 시스템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외에 컨텐츠에선 소환수인이마진으로만 팀을 꾸려서 전략 전투를 하는 이마진 탐험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마블 제2의 나라는 유저에게 사랑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을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플랜을 공유한다고 했고요. 어, 게임의 업데이트 방향이나 언제 이런 업데이트 할 예정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공유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디테일의 정보 확률 공개와 밸런스에관해서 항상 유저한테 공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위한 전담 조직팀을 구성해서 또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넷마블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 정식 오픈은 6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에 동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전 등록을 하시면 은 이마젠 우왕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투에 도움이 되는 소환수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P 소형 포션 100개와 5만 골드까지 준다고 하네요. 친구 초대를 입력하시면 인게임 네, 내 우와, 코스튬을 뽑을 수 있는 뽑기권 이데요. 열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에 본인 인정을 하시면 초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게임 내용을 많이 안보여줘서 아쉬웠던 쇼케이스지만 충분히 소개해드린 정보대로면 게임 자체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